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팟도사의 파비앙입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네, 자, 제가 볼펜을 사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제가 드디어 볼펜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의 종이는 매주 보는거죠 이 종이를 빼버려야 되는데 솔직히 차도 계속 놔두고 있어요 뒤지어 버리고 그 제가 볼펜을 사게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볼펜이 음, 사라사라 사라사의 제브라의 사라사 그리고 5가지 컬러의 그니까 이게 뭐더라? 마블컬러 마블컬러 네 마블컬러 한정판입니다 마블컬러 한정판인데 전 5가지 색깔 전부 동시에 다, 사, 다 사버렸어요 이게 세트로 나오는 6,500원 제품인데 제가 전부 다 사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원래는 안 사려고 했어요. 이게 6,500원이 아니었어안 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를 보고 이걸 딱 볼펜을 딱보자면서전 볼펜을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볼펜을 약간 조금 맨날 만년필만 쓰다보니까 볼펜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싫어해요, 제가 볼펜을. 근데 이거는 반드시 사야 돼! 라는 날 정도로 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는 누나랑, 일단 이거를 주문하게 됐는데, 일단 잉크 발색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바로 오픈해서 바로 한 번씩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사라사의, 사라, 제브라의 사라사. 음, 이게 무슨 색깔이지? 색깔이, 뭐, 명, 무슨 색깔인지 명칭이 안 적혀 있어. 저기, 색깔 명칭 쪽? 색깔 명칭이 어디 있을까요? 음. 일한 번씩 써보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 빨간색 깍지가 껴져 있어요. 다 빼주, 빼버리시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색깔 되게 예뻐요. 이 색깔 되게 예쁜데요? 색깔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네, 두 번째 색깔. 이건 색깔이 뭔가 섞, 아직까지 안 섞인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빨간색 밖에 안 나온, 주황색 밖에 안나온 느낌이에요 좀더써봐야될것같은데 이제 조금 노란색이 섞인 느낌이에요 약간 색깔이 조금 덜섞인것같다 요거는 제가 볼펜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볼펜 똥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볼펜 똥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잘 모르겠어요 제 다이어리 쓰면서 이걸 쓸것같은데 제 다이어리 쓸때 이게 얼마나 불편동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일주일 뒤, 아마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뒤에 리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일 영상이고요. 이게 아마 코튼 캔디일 거예요. 코튼 캔디가 맞나, 이게? 오, 근데 되게 점도 색감 되게 예쁘다. 와 <웃음> 진짜 우와밖에 생각 생, 소리가 안 나. <웃음> 와 이게 만년필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그 만년필이라기보다는 페러렐펜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어 이것도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건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섞여서 나오네요. 어지게 어때? 그 페러렐펜이라고 페러렐펜은 두 가지인 그를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그래서 섞어 쓸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것도 색깔이 오어 이건 보라색이나 살색 섞여서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들 조금씩 섞여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 섞여서 나와요 이거는 지금, 약간, 여러가지 색깔이 약간 조합조합 섞여서, 약간 게임계의 크리퍼 같은 느낌, 게임의 크리퍼, 크리퍼 느낌이 나는 잉크고요 요거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과 네모 색깔에 섞인 느낌, 요거는 코튼 캔디, 요거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거, 코튼 캔디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핑크 색깔, 보라색이 살짝 섞어서 어울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파스색과브라스이 살짝씩 어우러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요. 이게 쓰면 쓸수록 잉크가 섞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제가 어... 이거를 제가 아마 엄청나게 쓸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이제 다이어리 꾸민용도로 샀기 때문에 아마 다이, 다이어리에 엄청나게 쓸것 같아요. 특별한 날에는 제게 많이 쓸것 같아요. 일단 리뷰는 2주 뒤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 도움이 되고 재미있셨다 재미 재밌... 항상 말이 꼬여요 이거 <웃음> 항상 말이 꼬이는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